쌍꺼풀 수술 전 마취 1분 만에 시민성 소크로 사망한 경우 그밖에 의료처치에 해당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0가하 6896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쇼크 상태에 빠져 시민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당해 계약에서 면책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재판부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성형수술 도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견치 않았던 결과를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선행되는 상해 사고가 없었던 이상 이를 의료과실의 문제로 다툴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상해보험 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 대상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설령 보험자가 위 면책 약관에 대하여 명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 규정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 <목소리>